안녕하세요. 자전거 채널 두바끼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생소한 안장을 하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허리와 척추가 좋지 않으신 분들이 많이 찾는다는 안장인데, 한국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유럽에서는 피직이나 셀레 SMP만큼이나 인지도가 높은 독일 브랜드 에스큐려입니다. s q 랩은 독특한 형태의 핸들 그립과 안장을 제작하는 브랜드로 매우 유명한데요. 특히 안장이 각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액티브 기능 때문입니다. 액티브 기능은 페달링의 움직임에 따라 안장이 좌우로 스윙하도록 만든 기술인데요. 고정된 형태로 가만히 있는 일반적인 안장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이러한 움직임은 좌골의 압박을 감소시키고 척추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허리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장시간 자전거를 타다 보면 허리에 긴장감이 발생하기도 하고 척추에 경직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좌우 골반이 움직일 때마다 안장도 함께 탄력적으로 움직여줘서 허리와 척추의 긴장감과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군요. 독특하기도 한이 같은 액티브 기능이 개발된 계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SQ랩의 대표가 과거에 모터크로스 선수로 활동하던 시절에 낙차로 인해 요출을 크게 다친 적이 있는데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힘들게 재활 운동을 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자전거도 타기 어려웠다고 하는군요. 그 시간들이 계기가 되어 자신과 같은 허리 환자에게 도움이 되고자 그의 친구인 척추외과 의사와 비뇨기과 의사가 함께 공동연구에 참여해 지금의 액티브 기술로 선보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육의 움직임을 측정하는 EMG 시스템의 고속카메라로 등 근육의 활성화를 분석했기에 더욱 완성도를 높여 제작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이런 액티브 기능은 사람마다 또는 라이딩의 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스윙 감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최근에 소개된 액티브 기술은 안장 하단에 있는 파란색 부분을 회전시켜 감도를 조절할 수있고요 어떤 제품은 엘라스토머 패드를 교체함으로써 감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제품마다 기본적인 스윙감도가 다른데요 로드 자전거용보다 스포츠 라인일수록 더 유연하고 스윙 범위가 큰 편입니다 제 경험으로는 이러한 스윙 동작이 처음에 많이 어색해서 적응이 필요했었습니다 오히려 허리 긴장감이 더 들어가서 피곤해지곤 했었는데 사용할수록 척추의 움직임이 유연하도록 돕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조금은 이해가 가더군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어색했고 경험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안장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만 먼저 선시연 후 구매를 권장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고요. 언제나 행복한 라이딩 되세요. 행나